영상을 킨 이유는 보세요.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. 생각보다 이 해보는 게좋았어이거잘 안빠져요 저 미용실에 이제 갑니다 이죠 나도말언제까이 아, 근데 저요 무니고내 부셔 버렸대. 아니. 어 내도 사다니가 아이를 낳고. 웃는다. 기운. 차차 알겠습니다. 카페 밀리언에 왔고요. 밀리언 카 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시켰어요. 맛있겠죠? 宝宝宝 우리 할짓 없어 서 이러니 기것 <웃음> 같아요 방문저 여기에서 밥 먹고 <웃음> 위에서 카페에서 와플 먹고 지금 몇번인지 아세요, 여러분? 몇번입니까 <웃음> 우리? 어, 드립질 나타는데 생각이 안 나. 문 <웃음> 땡땡 꺼렸는데울릉도 아, 씨 <웃음> <웃음> 좋았어요. 주인 찾아가세요. 진심 하는 말이에요. 여기다 맡길 재가 없는데. <웃음> 왔다 갔다 두 번을 하셔야 되나요? 세 번. 이제 끕니다. 야 이렇게 예쁜 친구 처음 보지? 어. <웃음> 여기는 여기 스티커도 있어요. 귀엽죠? 말하요 말하여 말하요 원래 다그런 거야. 어. 윤색한 색깔이 그렇게 막 티나지 않는다 고싱오 <웃음> 잘가 응, 같이 갈거지만 <웃음>